4 3 18i 마이너스 음. 9 27 플러스 음. 4 마이너스 음. 6 음. 27 마이너스 아. 응. 6 음. 플러스 18i uh -huh. 아, 뭐야 이거? 아, <웃음> 어, 그리고 플러스 20은 uh -huh. 4분의, 4분의, 4분의 마이너스 많은데? 3 그치. 17 그치. 없어지고, 포인 4분의 마이너스 10. 마이너스 2분의 5. 맞지. 그렇게 되지. 정답. 2. 음? 마이너스 2i 플러스 i니까 마이너스 i. 맞지. 마이너스 i 제곱은. 음. 어, 플러스 2. 음, 맞아. 에2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니까 음? 2. 3어 이거 뭐야 이거 3 마이너스 i 맞아 그렇지 음 이제 테이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애 2에 음. 2분 3 i를 세제곱하고 세제곱이 라니죠 에? 아니야 그냥 세제곱 세제곱이 세제곱이라는 거에 무서워했을 뿐이야 쌤이 <웃음> 2분에 3 대고 플러스 7, 누분의3마이 2. 스루 루루 복잡 루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없어요. 루루 루루 루루 요요음 예쁘게 만드는거 완전 잘해 자 마이너스 i제곱 bx 마이너스 xy 플러스5 <목소리>